사이클로 알켄이랑방향족 탄화수소가 있어요. 음. 저 여기서 너무 헷갈리는게 자꾸 이거 뭐 C, N, H, 어쩌고고 이거 너무 헷갈려요. 알캔은 CNHen 네. cn h e n plus 고 네. 알케은 cn h e n 이고, 알카인은 cn h e n minus 2요 음. 와, 선생님 그 짱이다. 그리고 사이클로 알케인은, 네. cn h e n 이 돼요.